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노무관리 업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건설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매년 신고를 하고 있다면 일용근로자 장애인 여부를 확인해서 관련 서류도 보관하시면 되고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는 현장에서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이 출력일보를 토대로 현장별로 노무비 대장을 작성 또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무비 대장을 통하여 내국인인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인지를 구분하셔서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와 건강연금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건강연금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강연금 가입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만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근로 내용 확인 신고와 건강연금 신고를 하신 다음에 해당 현장이 퇴직공제 신고 현장이라면 퇴직공제 신고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세청 세무신고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노무비 대장으로 돌아와서 노무비 대장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을 확인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 F2, F5, F6 체류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해 주셔야 하고 건강연금 신고의 경우에는 건강연금 가입 기준에 부합한다면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체류자격이 E9H2F4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나 특례고용허가제 또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 후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된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와 건강연금 신고를 하신 다음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공제에 해당하는 현장이라면 퇴직공제 신고와 함께 마지막으로